백미러가 보이는 곳에다가 필름을 이렇게 붙여주고, 뜯어내면, 네 저는 내 관리한다. 안녕 동티뷰. 동티뷰. 갑작스럽게 이제 비가 내리거나 장마가 시작된 요즘처럼 운전을 하다 보면 뒷면 또 측면 상황도 보게 되면서 때로는 차선을 바꾸고 끼어들기도 해야 하는데 옆유리와 사이드미러에 물방울이 맺혀서 옆의 상황 또 뒤의 상황을 분별하기가 꽤 불편할 때가 있지. 그래서 유막 제거도 하게 되고 코팅도 하게 되고 번거롭고 불편하지. 동티뷰. 그래서 오늘은 사이드미러와 옆유리에 이제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친수 코팅 필름 시공. 시공을 한번 해보려고 그래. 그럼 시공 전에 지금 비가 오지 않아서 비 오는 상황을 연출을 해서 물기가 맺혔을 때 주변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물을 뿌려볼 거야. 잠깐 나가보자고. 일단 그 비오는 상황을 연출해서 물을 뿌려봤잖아 안에서 주변 상황을 살피니까 확실히 사이드미러도 그렇고 염유리도 그렇고 물기가 맺히니까 주변 상황이 잘 파악이 안돼 이렇게 되면 운전하기가 꽤 불편하고 상당히 시장을 초래하게 되겠지 일단 작업 전에 준비물을 보면 테라알콜 패드는 코팅 필름 구성품 안에 내장되어 있으니까 그건 뭐 준비를 따로 하지 않아도 될것 같고 필름 작업을 해보자고 동티뷰 일단 이제 따라와봐 일단 필름 시공을 하기 전에 유리 상태를 점검해보면 작은 오염물이나 유막이 많이 묻어 있을 수 있단 말이지 그래서 이제 유막 제거제로 사실 해주면 좋긴 한데 번거롭고 하니까 유튜브 영상에서 많이 봤겠지만 우리도 한번 치약을 활용을 해보자고 치약으로도 충분히 유막 제거가 되니까 그리고 이제 집에서도 활용하고 있는 이 매직 스펀지 이걸 활용하면 쉽게 오염물이나 유막을 제거할 수가 있다고 이렇게 해서 치약을 이렇게 바르면서 닦아주면 되지 뭐 쉽지 뭐 이렇게 하는 건 번거롭지 않고 이 필름 시공할 부위에다가 치약으로 유막 제거도 하고 기타 오염물 묻어있을 수도 있고 하니까 이렇게 해서 좀 닦아내고 골고루 닦아주고 웬만한 오염물들이 유막도 제거가 되고 닦여 나가게 되지 일단 오염물하고 유막 제거가 됐으니까 세제를 희석한 물을 유리에 뿌려주고 필름을 보면 여기 1번이라고 돼 있지 1번 필름을 뜯어내고 안에서 봤을 때 백미러가 보이는 곳에다가 필름을 이렇게 붙여주고 구성품 중에 있었던 이제 헤라가 있지 헤라를 이용해서 안에 기포를 빼주고 이렇게 그냥 가볍게 살살 문질러주면 안에 기포도 빠지고 이제 물도 빠지고 그렇게 어렵고 까다로운 작업은 아니야 이렇게 해서 이제 물하고 기포를 빼내고 2번 이제 테이프가 있지 이 가이드 스티커를 잡고 뜯어내면 이렇게해서 완성이 되는 거야. 염료는 이렇게해서 이제 끝나는 거고 사이드 미러 필름 시공을 한번 해보자고. 일단, 이제 사이드 미러도 한번 동일한 방법으로 시공을 하자고. 치약을 적당량 짜주고, 브레이로 물을 살짝 줘서 매직 스펀지로 살살살살 닦아서, 유분과 찌든 때, 오염물, 이런 것들을 닦아내자고. 필름 접착력을 좀 높이기 위해서 하는 작업이니까, 깨끗하게 닦아줄 필요가 있겠지. 이 정도면 이제 된것 같아. 이렇게 하고, 이제 타월로 해서, 타월에서도 오염물이 붙을 수 있으니까, 되도록이면 이제 깨끗이 닦아내는 게 이제 좋을 것 같아. 이렇게 해서 이제 작업을 끝내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필름 시공을 할 거야 이것도 이제 만약에 이제 인터넷으로 구매를 하게 되면 차종과 동일하게 커팅이 돼서 이제 이렇게, 이렇게 나온다고 이것도 아까 염률이 시공한 것처럼 1번 또 2번 이렇게 가이드 스티커가 이제 붙어 있다고 그러면 일단 요거를 필름을 부착하기 전에 세제 희석한 물을 뿌려서 적셔주고 여기 이제 1번 스티커를 이렇게 떼어내고 반대쪽에 이렇게 뿌려줘도 상관이 없어 이렇게 해서 유리와 간격을 맞춰서 붙여준 다음에 아까 사용했던 이제 헤라로 물기를 빼주면 되는 거야 위치 잘 봐가면서 이제 밀어줘야지 골고루 이제 물기 히포 이런 게 없게끔 헤라로 잘 밀어서 작업을 해줘야지 이렇게 해서 이제 물기 쪽 빼내면 접착이 완료되는 건데 응. 이렇게 해서 이제 겉에 있는 필름을 제거해줘야지 를이번 필름을 제거할 를 거야 이렇게 해서 이제 사이드 미러도 시공이 끝났는데 살짝살짝 살짝 기포가 조그맣게 있기는 해 근데 이런 걸한 2, 3일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이제 없어지게 되는 거고 운전석 쪽은 시공을 끝냈고 이제 조주석 쪽으로 옮겨서 동일한 시공을 한 후에 그 다음에 이제 밖에 나가서 비오는 날을 또 가정해서 물을 뿌려서 어떻게 변화가 됐는지 시공 전과 전후 상황을 한번 좀 살펴보자고 I don't deny 이렇게 해서 이제 염류리하고 사이드 미러에 이제 코팅 필름을 붙여봤더니 확연하게 차이가 나지. 번거롭게 자주 코팅을 할 필요도 없고, 올해는 이렇게 해서 이제 빗길 안전 운전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 내 차는 내 관리한다! 수고했어, 동투뷰!